이코은이곳구워주 사다리를 타고 노아바구니 있는 먹이를 옆으로 올라갈텐데요. 주선은 모두 사다리 밑으을바아주시며 먹이기 때문에 관한 수행입니다. 수확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먹장하는 음식에 방이나 비전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옆에서 방안하시는 것을 수행해주고요 옆으로 관한 수행입니다. 네, 그럼 코아티 먹이주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친구들이 잠시를듣고사방으를 올라가고 있어요. 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굉장히 잘 팝니다. 앞발과 뒷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물건을 <목소리> 주거나사머리 뭐? 물을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관연 우리 친구들이 높은 나무에서 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해 주시면 앞발과 뒷발로도 가지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높이 2m 넘으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약국에서는 2m 이용에서 오늘은 전례를 대표하는 사랑의 공간을나위서는을니다 사람의 신체들이 모두가 약속니다기를주으로 어떻게 네, 지금 보시는거도 파트나 빵과 사과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용상 앞으로는 집에서 예산의 배우자이코아이스고 우스키라는 친구인데요 알값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사는어깨올라간친구예요코 아까봐 여기저기 이름도 여기서 마무리할고요좀더 잘하는 수중가 오다늘 5시 10분에 모든 단계 시작 생생 많이 많이 해주세 감사합니다. 저기를 시작해서 사람들게하게 선양을 나니다을 오, 간다! 간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가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 도움을 주고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서물속에서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 한글자막 <목소리> 제 <목소리> <목소리> 예. 그 중에서 가장 커요. 근데 의사가 나고, 고이하고 비교를 되는 방이 뭐가 있니까 사자 있죠, 사자. 사자로 흉가를 떠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사자가, 평균상도계비교해보십고이는 180에서 2 0 0밖에안갑니다 한국 고이가 384kg의 기록을 찾기 때문에 네. 한국 음대 범위주민과 아저씨가 함께 복귀를 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남정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일 알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끼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수영을 하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면 지금처럼 수영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먹이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 양미리 오징어를 하루에 8kg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원래 사는 지역이 어? 아어이이 <콜라보는 중> 네, 친구들은 안전박이 불법 또는 안박이불법 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세계 해안가에 널리 퍼져서 오! <목소리> 친구들도동와마찬게가지로 1년에 한번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태어나게 <목소리> 되는데 4주에서 5주까지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로번가을 하게 을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는가 내가. 내가. 내가. 내 고구마를 가루에 살에서 10분정도 먹고 있으나 안녕히 계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야나다 먹었어 <encauj Syncose> 다 먹었어 야 없애야 나다 먹었어 야 헬스텍 롯가 아, 어, 어디서 풍부가 달려있냐면요. 저기 만주부터 해서 우리 남이 국가입니다 옛날에 헬스텍 롯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아, 아. 몇 개가 부는게 아니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 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죠? 1이라고 네. 불렀고 아, 아, 어, 지금 에 와서서 늑대라고 개념을 가지고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요 북한에서는 말 승량이, 이라고 불렀어요. 량이 네, 많이 어지어야지늦어야 응. 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누가 하르는 노래야, 자꾸. 야. 야, 리 예. 예. 예. 어,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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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목 교유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의 이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친구 앙크대장입니다 네. 뭐라고? 이거 숙크 막내입니다. 큰 남쪽. 와이 친구는 앙크막내니다 야! 또 봐! 또 봐! 어, 뭐를 하니까. 어, 그만해. 빨리 갖고 봐. 이리와. 어 이리와. 온다. 네. 예, 왜 그래? 이리와. 이리와. <목소리> 이리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제 꼬라가 온다. 네. 늑대가 온다. 친구는 남바 2입니다. 네. 이 친구는 남바 2입니다. 늑대입니다이 친구가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대장이네. 네, 네, 네. 이 대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율이 높은 친구는 아저씨와 가까이 와서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서율이 낮은 친구들은 더 멀리 왔습니다. 네. 종편이나 왜 이렇게 나눌지 그런지 생각하는데 전부이 친구들의 새끼들이고 또 원년 멤버들의 새끼들도 있고 그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습니다. 여기 주기가좀 짭습니다. 여기가좀 이렇게 여기 좀 뚱뚱해져야 되네. 차리만 쪄가지고 약간... 옛날얘기한번 해줄까요? 역대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인식이 안 좋죠 부활하다, 은행하다 어? 막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네, 펭귄들은 바로 홍백두 펭귄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생김새를 보시면 등은 검고 배쪽 위에는 기다란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백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리 쪽을 보시면 붉은색이나 분홍색 붉은색 빛이 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부분이 바로 살 부분입니다. 네, 그이 사진에서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살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펭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친구 보이시죠? 바로 자카스 펭귄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영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 어? 없는 친구가 좀 간혹 보여요. 잘 모르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게 해볼게요. 보이시죠? 바로 세티펭귄입니다. 두 마리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작년 5월달에 태어난 친구들이고요. 자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까요, 고우 엄청 빠르죠? 저희가 수영을 할 때는 팔과 다리를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 친구들은 발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날개로만 수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해봅시다 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날개는 물컷의 지느러미 역할을 하는게 바로 얘네들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는 70km까지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네, 엄청 빠르죠? 자 다시 갈때요자 자,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다 먹는 걸 잘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 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상태고요. 배쪽에 보이시면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점이. 이 점의 위치나 점의 개수가 사람으로 지면 지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네들 배쪽에 있는 점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띠를 불러놨어요. 띠가 곧 이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요. 자, 띠를 위, 자. 너무 빠 g 게먹 ô 겠다. <웃음> 진짜 쪄 죽겠다.